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어? 전업 프리랜서가 뭐죠? 아.. 단가 진짜 후려치기 심하지 않아요? 이 운동버리는데? 수익이 진짜 빵원이 되는 거잖아? 오프라인 창업을 하나를 꼭 해야겠다 네일샵을 차리려고 계약을 하고 무조건 구독자 수를 확인을 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돈돈돈 돈, 돈. <목소리> 안녕 지금 샤워하고 넘버즈인 시카 가라 만든 초록패드 이거를 잠깐 붙여줬는데 꽤 오래 붙여줘가지고 떼줄게 내가 요즘 이런 토너 패드 쓰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얘도 되게 괜찮더라고? 엄청 순해가지고 붙여 놓으면 여기 볼에 열감이 좀 많이 없어져. 다음은 이 넘버즈인 결케어 벨벳 뷰티크림 나는 이거를 그냥 크림 대용으로 바르는데 결케어 해주는? 메이크업 부스팅 해주는 그런 프라이머 비슷한 용도로 보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옛날에는 기초 케어를 그렇게 탄탄하게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초를 좀 착실하게 쌓아두면 은 피부 표현도 훨씬 예쁘게 되고 지속력이 진짜 너무 좋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선크림도 이런 톤업 선크림 잘 발라. 아무래도 내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니까 좀 이렇게 기초부터 톤업을 천천히 해주면은 다크닝이 훨씬 덜해지고 그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요즘 선크림은 꼭 이렇게 퍼프로 발라주고 있는데 이렇게 바르면 은 진짜 흡수가 잘 되고 메이크업 지속력이 엄청 좋아지거든 쿠션은 아이소이에서 이 비건 쿠션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나도 오늘 처음 써보는 건데 아 지금 내가 너무 다짜고짜 반말을 막 해가지고 <웃음> 왜 저래?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약간 겟레디윤미를 하면서 내가 이제 프리랜서로 권업을 한지가 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저번에 브이로그에 내가 친구랑 프리랜서 상담? 이런 거 하는 걸 올렸는데 좀 댓글로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가볍고 컬러가 내 생각보다도 내 피부에도 안 뜨고 엄청 화사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드는군. 되게 촉촉한데 안 무겁고 엄청 가벼워. 내가 요즘 이런 꺼진 곳이나 이코 옆쪽에 혈관 때문에 주름에 경계진 부분 이런 거 있지. 이런 데를 컨실러로 완전히 밝혀준 다음에 컨투어링을 하거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코도 훨씬 작아 보이고 되게 높아 보이고 내가 실제로 보면 은 코가 진짜 엄청 작은 편이거든? 근데 이제 사진 찍거나 영상만 찍으면 은이 콧볼이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진짜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그림자를 아예 지운다 이런 느낌으로 커버를 해주고 요즘 맨날 쓰는 이 투쿨포스쿨 파우더로 조금만 묻혀서 가볍게 한번 눌러줄게 말하다가 했는데 아무튼 내가 오랜만에 친구가 퇴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만났어 근데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진짜 이만큼 적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아 내가 프리랜서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걸 궁금해 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기도 했고 쉐딩은 요 데이지 크에서 새로 나온 요 쿨톤 컬러 쉐딩이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자연스럽고 진짜 완전 그림자 컬러거든 그래갖고 나는 이거 세개다 믹스해가지고 요즘 쉐딩 진짜 이것만 썼는데 너무 자연스러워 그리고 내가 2년 동안 회사를 나와서 프리로 일하면서 진짜 느끼는 게 엄청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진짜 편하게 친구처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거는 반말로 하는 게 뭔가 친근감이 있고 나도 진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려고 반말을 한다 이게 너무 서론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래서 반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남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 생각을 항상 깔아두고 사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게 나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좀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2년 동안 회사를 안 다니니까 사람들은 나를 좀 걱정을 하고 있던 거야 섀도우는 되게 요즘 연하게 가볍게 까는 걸 좋아해서 요 밀크라떼 이게 되게 웜한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있는 컬러가 약간 베이비 핑크? 그나마 살짝 쿨한 그런 컬러여가지고 요거 잘 묻혀서 눈두덩이에 넓게 넓게 깔아줄게 근데 이게 솔직히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얘기니까 너무 당연히 고맙거든 난 솔직히 나쁘게는 절대 생각을 안해 근데 이제 그런 소리도 한번두번 들으면 은아 그런갑다 하는데 이게 진짜 여러 사람한테 동시다발적으로 들으면 은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요 컬러 요 컬러 섞어서 쌍꺼풀 라인이랑 언더에 음영을 줄게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었다면 은이 영상을 보고 궁금증이 좀 풀렸으면 좋겠는 마음에 진짜 진짜 수익부터 내가 뭐 느끼는 거 미래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다 이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 근데 아마 다들 제일 걱정하고 제일 궁금해하는 게 수익에 관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막 숨기거나 막 부풀려서 말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매달 매달 달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탁 집어가지고 얼마를 번다라고 약간 평균을 내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디자인 두번째가 영상편집 외주 세번째가 내 유튜브 채널이거든 여기 핑크 골드 펄로 눈 중앙에 조금만 디자인 외주는 어떤 작업물을 받느냐에 따라서 견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이 견적을 탁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고 좀 비교적 딱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는 난 영상편집 단가는 딱 정해져 있거든? 근데 보통 자기가 작업하는 그 페이를 좀 공개적으로 밝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굳이 말을 하냐면 내가 진짜 최근에 이런 걸더 많이 느끼는데 내가 어디 가서 막 누구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막 자기소개? 이런 걸 하면은 뭐 하세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뭐 직업에 대한걸 많이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나는 어? 저는 프리랜서예요? 이래 그러면은 아 지금 쉬시는 중이시구나 이 말이 꼭 나오는 거야 하잖아 어? 아니요 저 전업 프리랜서예요? 이랬더니 어? 전업 프리랜서 가 뭐죠? 막 나한테 이러는 거야 <웃음> 그래서 프리랜서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럼 언제까지 시식해요?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나랑 기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프리랜서를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한?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어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저 영상 편집해요 라고 말해 그러면은 꼭또 나오는 말이 아 근데 영상 편집 단가 진짜 후려치기 심하지 않아요? <웃음> 진짜 이 얘기도 너무 꼭 나오는데 나는 그분들이 아기가 없다는 거를 너무 잘 알거든? 진짜 나를 걱정해주셔서 하는 소리야 근데 아, 나는 되게 내 직업에 만족하면서 난 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동정을 받으니까 뭔가 더 솔직하게 단가를 말하는 건데 나는 한 10분짜리의 영상을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에 견적을받거든 그러면 은 내가 이 영상편집 외주로 버는 수익은 내가 이거를 달에 얼마나 많이 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 사실 이 영상편집하는 이런 일이 단가 후려치기가 진짜 심하긴 해 그래가지고 내가 영상 편집 일을 한다고 하면 은왜 주변에서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그런 질문들을 하는지도 아는데 그래도 나는 편집 일을 한지좀꽤 됐고 되게 운 좋게 좋은 클라이언트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나는 내가 받고 있는 단가가 낮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 계속 더 좋은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나고 있고 내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웃음> 그 다음 요두 가지 컬러 섞어서 아이라인도 풀어주고 언더에 음영도 줄게 사실 나도 한몇달 전까지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됐거든 내가 퇴사를 하고 한 1년까지는 사실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사실 다시 회사를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이제 1년 동안 약간 존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자리 잡는 그런 카테고리가 생기고 거짓말처럼 딱 작년 이맘때쯤? 작년 12월부터 내가 수익이 그 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늘어난 거야 근데 내가 계속 불안했던 게 이게 유지가 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네일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따려고 한 것도 사실 내년 초에 네일샵을 차리려고 배우고 있는 거였어. 왜냐면 은 프리랜서 일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몇달 동안 이 수익을 벌어도 이게 회사처럼 고정된 계약이 아니니까 다음 달에 갑자기 일이 끊기거나 하면 은 수익이 진짜 빵원이 되는 거잖아? 내가 이 안정적인 고정 수익에 대한 그런 갈망이 너무 심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오프라인 창업을 하나를 꼭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내가 네일을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차리려고 하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어디에 차릴지 상가도 막 이렇게 보고 되게 나름 진지했는데 이제 내가 그거를 차린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잘 해낼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어아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요즘 완전 완전 잘 쓰고 있는 이 가닥 속눈썹 이게 여기 끝에 이렇게 뭉쳐져 있어가지고 붙이기가 진짜 쉽거든? 요거 한 3개 정도 붙이고 올게 이렇게 속눈썹을 붙이고 왔고 암튼 이야기하다 했는데 사촌 <웃음> 언니가 인테리어 회사를 하니까 그 네일샵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 네일샵 사장님들이 내 얘기를 하면 은다 하지 말라고 엄청 말리신다고 하는 거야 나는 사실 네일샵을 차리면 은 내가 거기에 상주에 있을 생각은 없고 직원분들을 구해가지고 약간 자동화를 시킬 생각이었거든? 근데 일단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 그리고 생각보다 네일샵이 그렇게 마진이 많이 안 남는다는 거야 왜냐면 요즘은 인건비도 비싸고 재료값도 있고, 어목 좋은 데를 구해야 예약이 계속해서 계속 차는데, 그목 좋은 데 월세가 생각보다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적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잘 돼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어 내가 좀 많이 망고생을할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처럼 그렇게 자동화가 안 되고 한 1년 동안은 내가 샵에 계속 있으면서 엄청 신경 쓰고 직접 시술도 해야 되고 이럴 것 같아서 이제 언니가 계속 말렸는데 사실 잘 듣지 않았거든. 나 진짜 거의 한 1월쯤에 그냥 바로 계약을 하고 바로 차릴 생각이었는데 이제 언니가 내가 되게 고생하고 이런 걸 아니까 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만약에 오프라인 창업하면 은안 되면 한 번에 날리는 거니까 너무 아깝지 않냐고 나 있는데 차 끌고 찾아와가지고 막말려서 주고. 너무 고맙지? 그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좀 정신이 확 차려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 나중에 다시 차려볼 생각은 있는데 일단 지금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세대를 모으고 내가 이거를 차려가지고 망해도 타격이 없을 때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지금은 보류를 한 상태야. 아무튼 그래서 내가 네일샵 차리면 온다고 하셨던 분들도 참 많았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내가 그렇게 뭐에 홀린 듯이 네이샵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아 이게 진짜 좀 핑계를 대자면 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너무 후라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되게 조급해졌던 것 같아 눈 밑에 펄은 요거 눈두덩이에 바른 거랑 이 노베브 요 6번 컬러 요걸로 섞어줬고 블라샤는 오랜만에 써보는 이 슈레피 이1 0번 레이어 일단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줄게 내가 진짜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은 내가 또 유튜브를 하잖아 음, 유튜브 하는 게 솔직히 주변에서 막 엄청 많이 있는 일은 아니니까 나를 좀 되게 신기하게 봐 일단 엄청 관중으로 보고 솔직히 사람 마음이 다 그런가 봐 무조건 구독자 수를 확인을 하더라 그리고 또 내가 프리랜서라고 하니까 이제 전업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걱정스럽게 좀 무례한 말이긴 한데 이게 웅돈머리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 솔직히 좀 무례한 말이긴 하잖아 물론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인 건 알지만 그리고 이걸로 좀눈 밑에 한번더 이렇게 울먹울먹하게 쌓아줄게 근데 진짜 이 유튜브는 이 채널 주인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정말 천차만별이고 어, 놀랍겠지만 나도 유튜브로 수익이 나고 있거든? <웃음> 그리고 립은 이 데이지크 이렇게 뽀용뽀용 되게 부드러운 그런 컬러라서 베이스로 깔기 진짜 좋거든. 되게 남들이 봤을 때는 내 채널이 너무 작고 볼품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되게 잘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수익이 안나도할수 있는 거잖아. 나는 사람들이 되게 모든 걸 그렇게 돈돈돈 돈, 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꼭 돈이 되어야만 해야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나는 지금 충분히 잘 하고 있고 되게 차근차근 이렇게 목표를 이뤄나가고 있는데도 좀 많이 불안하고 조급해했던 것 같은데 또 이번에 연말이 되면서 일이 너무 갑자기 많아진 거야. 그리고 새로운 클라이언트 분들도 진짜 많이 생기고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 또 내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제 월별로 항상 이렇게 매출 매입 관리를 하는데 내가 계속 걱정했던 내가 이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1년으로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내가 너무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심지어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거를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아, 이제 조금 안심을 해도 되겠구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도 될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편한 상태인 것 같아. 그리고 저번에 보여준 이 샬롯 휠버리 팔레트에서 이 하이라이터 진짜 예쁘거든? 나는 요즘 맨날 이거를 이렇게 콧등에 발라줘. 이게 약간 베이지한 그런 하이라이터라서 엄청 하이라이터 딱 발랐다 이런 느낌 없이 엄청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그렇게 미래 걱정을 하지 않고 어 지금 나의 뭐 월간 목표, 주간 목표, 뭐 분기별 목표 이런 걸잘 이루자, 현재만 생각하자라는 마인더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어차피 내가 프리랜서로 살기 시작한 이상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하는 걱정이고 솔직히 나는 다시 내가 회사를 가가지고 겪는 그런 스트레스에 비해서는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났고 지금 머리가 너무 엉망이여가지고 머리를 빨리 하고 올게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오면 오늘 메이크업끝이야 내가 되게 갑자기 카메라를 켜가지고 두서없이 말하느라고 조금 횡설수설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를 해봤으니까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새해 복 많이 받고 내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자 안녕!